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르고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가 되겠고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화물차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번호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고관리번호를 별도로 성립신고하여 해당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모두 근무월 기준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신고주체는 원수급사업장 또는 산재승인받은 하수급사업장이 되겠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한 계약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 신고 방법은 입이직 신고를 통해서 해주셔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고용보험 신고 방법은 취득상실신고 또는 노무제공확인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는 매년 3월에 한번 납부하시면 되겠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는 근무월 기준으로 1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익 2월 10일까지 매달 매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중취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가 타사업장에 근로한 경우에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이중취득 여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건설기계조종하는 노무 제공자에 한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무 제공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